야 엄마 밥이 엄마 밥먹외야 방금 탑투야 방금 너 사료 먹었어 안 먹었어? 어? 너 방금 사료 먹었어 안 먹었어? 간식 먹었어 안 먹었어 탑투? 간식 뼈다고 두 개나 먹고 지금 사료 먹었지. 근데 왜 엄마 밥을 방해하는 거야? 왜인 줄 알아요? 나는 고기를 먹을 거거든요. 오늘 먹을까? <목소리> 음, 짜잔! <다라> 세상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 먹네, 우리 잣도? 응! 엄마는. 여기가 <웃음> 한입 먹고. 제주도라 <웃음> 이렇도 건강해 좋이는 채소를 먹고 응 음. 장난 음, 다들 왕창 먹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나다먹아 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<뭔리> <뭔리> <뭔리> <뭔리> <뭔리> <뭔리> <뭔람> <웃음> 왜? 왜 버려? 진짜. 아, 왜 <웃음> 자꾸 버려니? <얘. 웃음> 너 아까 잘 먹었잖아. 아, 흐흐흐. 지 말라고! 나식이 고기 맛한번 보더니 아주 그냥 야채 귀한 줄 모르고 야채가 금값이야. 빨리 먹어.